30일 목요일 밤 방송될 TV조선 미스터트로트 스페셜 콘서트 전설의 시작에서는 황민호와 황민호 형제 트롯 유소년 3인방 박성훈, 송도현, 황민호 그리고 최수호와 한국무용가 이철진 또 마스터 대표 김연자와 탑세븐의 합동공연까지 블록버스터급 콜라보 무대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퍼포먼스 강좌에서 미스터트로트를 통해 알군의 트로트 실력까지 드러낸 리틀사이 황민호와 괴물 가창력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나타낸 형만 하나우 황민호의 형제 콜라보가 시선을 강탈한다. 마스터 예심에서 형의 영일만 친구 무대를 보며 울고 웃었던 동생 황민호가 이번에는 바로 그 무대에 함께하며 댄스 실력까지 전격 공개 끈끈한 형제애를 과시한다. 트로트 유소년 3인방 박성훈, 송도현, 황민호가 밝히는 인기 실감 에피소드도 눈길을 끈다. 최종 7위를 차지한 트롯 천재 박성호는 길거리에서 20분가량 팬미팅을 했던 썰을 전했고 꺾기 요정 송도현은 학교에서 연예인으로 등극 쏟아지는 사인 요청에 최근 사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감성거인 황민호의 교장선생님 부모님과의 영상통화 썰까지 미스터트로트 이후 달라진 유소년 3인방의 일상 고백이 최초로 공개된다. 트롯 밀크남 최수호는 한국 무용가 이철진과의 승무 콜라보로 한국 전통 예술의 진술을 선보인다. 마스터 군단의 극찬을 받으며 데스매치진이 연광을 차지했던 최수호의 월라가야기 전통춤 승무와 함께 재탄생 심장을 울리는 춤사위와 가슴점이는 최수호표 구슬픈 구음으로 애절함을 더한다. 탑세븐이 탄생하기까지 큰 힘이 된 마스터 군단 그중에서도 환한 미소와 격한 리액션으로 참가자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마스터 대표 김연자와 안성훈, 박지현, 진해성을 포함한 탑세븐 전원이 함께 꾸미는 아모르 파티로 분위기는 정점을 찍는다. 김연자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 중에서도 탑세븐에 뽑힌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깜짝 놀랐다며 미스터트로트 마스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TV조선 미스터트롯2 스페셜 콘서트 전설의 시작 2회는 오늘 30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